자 이번에도 솔로로 왔습니다 아파. 아이 세상이 맙소. <웃음> 아이 세상이 숨어야겠어. 내가 단서를 찾은 곳이 바로 보스가 있는 곳이야. 저쪽 집에 숨자 갑자기 이 자식아, 이 자식아, 이 노아. 총소리가 났지. 다른 유저들이 있다는 거지. 나는 정면 승부를 못하기 때문에 똥꼬를 노려야 된다. 건으로 다 조절할 수 있을 거야. 난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난할수 있어. 해낼 거야. 그래서 존버를 해야됩니다 여러분 존버를 하는 동안 응. <웃음> 무슨 얘기를 할까요? 할 얘기도 없고 명 일로 와서 보수를 줘팰 거거든 애들이 난그 사람들 뒤통수를 다 따면 돼 무기들을 일단 보자 주무기는 스펙터 1882 컴팩트가 있습니다 처음 써보는 샷건인데요 음. 개머리를 개머리가 아니고 저 뭐냐 총열을 잘라서 짧게 만든 펌프액션 샷건입니다 이제. 7미터 내에 쏴야 데미지가 85가 들어가는 식이고 결론은 이걸로 단발에 상대방을 조질 수가 없다 조질 수가 없는 대신에 연발로 쏠수 있기 때문에 그래봤자 뭐 한방 팡 철컹 팡 철컹 이 정도 딜레이로 누구 온것 같은데 소리가 북서쪽에서 들리고 있어요. <웃음> 어떻게... 아, 여기 있으면 안 되지. 일로 와야 돼. 일로는 못 들어옵니다. 대신 일로 들어오겠죠. 어차피 여긴 관심이 없을 거야. 나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하는... 공보충들이 아니라면은 일로 들어올 생각은 하지도 않을거야 일로 애들이 가는지 안가는지 잘 보다가 뒤통수에 샷건을 딱 쏴주면은 저아 죽겠지 자 아무튼 7미터내에 이걸 쏴야 효과가 있고요 <웃음> 그리고 보조무기로는 나강트 저거 주먹에 저거 뭐냐 저거 끼는 거 뭐냐? 저거 뭐라 그러냐? 아, 저거 뭐라 그러지? 아무튼 저거 너클, 너클 써있구나. 너클 더스터 클로라니, <웃음> 너클 더스터가 왔다 왔다 왔다 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. 안에 들어갔어. 어, 죽었어! 이도 사람 있다. 누군가 저걸 쓰러뜨렸어 째, 째, 째, 째, 지 있지 째, 지 움직이는 걸 소멸한대. 난 가만히 있어야 돼. 자, 저 녀석을 주지로한번 가볼까? 북서쪽에서도 월텐데 자, 조지고 있어 자, 소리가 크게 났을 때아이 누가 또 있어 숨어야 돼 아마 2인인가봐 일단 이거 던지고